저작기는 또 어디 있는 거야? 어? 어? 저작권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세요. 창작기가 혼자 저작권 상담을? 나 없이 제법인데? 그 과자들을 주시면 이 인형 다 드릴게요. 히히. <웃음> 너무 귀여워. 너 다, 너 가져. 맞습니다 응? 우리 인형은 언제 만들었지 모르겠다 공원이나 놀러 가야지 <웃음> 어? 나눔이었구나 창작이 또 조금 전까지 카페에 있지 않았어? 어나 응? 아침부터 계속 여기에 있었는데. 그래서 어떤 여자분한테 우리 인형 주고 과자 받고 그랬잖아. 정말이야? 누가 내용내를 내고 다니는 게 분명해. 용서 못해. 이 가짜 녀석,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이 가짜? 어디 있어? 나 오란 말이야. 응? 어? 야! <웃음> 대체? 얘네들도 다 과자 바꿔먹어야지! 야, 이 가짜야! 너 거기 꼼짝 말고 있어! 네가 날 사칭한 녀석이야! 난 너한테 인형 만드는 거 허락한 적 없어! 흠! 내가 네 역할을 대신해줬는데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! 너 정말 뻔뻔하구나 용서 못해 이 졌어 한번 해보자는 거야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그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헤이 같이 혼내주자. 아니야. 저 녀석이야말로 가자야 절대 속지 마. 으, 으, 내가, 내가 진짜 장착이야, 내가, 내가, 내가 진짜 으, 예. <웃음> 내가 진짜 내가 진짜 창자기를 가려줄게. 이제알겠 안는이는 나의 툴도 없는 친구야 내가 어떻게 널 모를 수가 있겠어 <웃음> 에이 들켜버렸네 에이 잘 먹고 잘 살아라 음, 안녕 멀리 안 나갈게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이 인형 돌려드려야 되나요 아아니요 인형은 가지셔도 돼요 <웃음> 근데 방금 전에 천작이가 와서 이걸 주고 초콜릿을 잔뜩 받아갔어요 아침에 천작이는 갔자고 자기가 진짜라면 네? 뭐라고요? 찬작이? 인형?